사실, 제가 사람, 실제 사람한테서 하는 광대술은 어, 엄청 많이 했는데, 어, 해골 모형에서는 처음 해본 건데, 훨씬 어렵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페이스란 성형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 광대 축소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사실 개인적으로 광대축소술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 광대를 무조건 줄여서 좋은 게 아니고 광대의 모양을 좀더 어, 보기 좋게 만드는 수술이라는 의미로 광대축소술보다는 광대성형술이란 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두 가지 용어를 어,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광대축소술, 광대성형술은 튀어나온 광대부분 여기가 이제 광대뼈가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수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볼때 옆으로 많이 나와 보이거나 아니면 45도 광대가 많이 튀어나왔거나 얼굴형이 울퉁불퉁하고 넓고 쎄 보일 때 이런 것을 개선하는 어 수술이 되겠습니다 어이 해골 모형에서 광대에 해당되는 부위가 이 부위와 어이 부위가 되겠고요 수술은 이제서 이쪽 부위하고 이쪽 부위에서 실시됩니다. 어, 광대 성형술의 역사를 보면 어, 옛날에는 그냥 깎고 다듬기만 하던 수술에서 현재는 절골법을 이용한 어, 광대 성형술로 발전해가고 있는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광대뼈를 위나 아래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 뼈에 어, 두께 자체가 굉장히 얇은 편입니다. 뭐 아주 두꺼워도 5mm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얇은 편이어서 이 뼈를 자르는 걸로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옛날 방법이 이제 이걸 이렇게 갈거나 자르는 거였는데 갈거나 자르려면은 이 뼈가 살하고 붙어 있던 부분을 방리를 하고 수술하게 되는데 이 광대부 중에서 여기에 이제 체부라고 보통 부르는데 광대의 체부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 살과 매우 단단하게 붙어있는 부분이어서 이쪽이 뼈하고 살이 한번 분리가 되면 제 위치에 붙지 않고 내려와서 붙는 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은 처지는 현상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어, 단순히 깎거나 자르는 수술을 옛날에 하다가 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한점들 때문에 지금은 절골술을 이용한 방법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 제가 하는 절골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대뼈에서 주로 집어내야 될 부분은 이 45도 튀어나온 부분과 옆광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쪽이 많이 발달한 사람들이 이제 수술의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어넣는 부분이 자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집어넣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실제로 광대뼈에서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하고 뒤를 전부 다 절골을 하고 이 광대뼈의 45도하고 역광대에 해당되는 뼈 부분을 어 안쪽으로 밀어넣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 제가 이 해골 모형의 어 절골선을 그려봤는데요 어 튀어나와서 집어넣어야 될 광대의 부분이 이 45도 광대 부분과 역광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튀어나온 부분의 앞부분과 튀어나온 부분의 뒷부분을 절고를 해서 이 부분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효과를 보게 하는데요. 어, 메인으로 움직여야 될 방향은 나왔으니까 안쪽으로 집어넣는 방향이 되는 것이고요. 어, 그럼 이제부터 이 해골 모형에서 어, 모의로 수술을 한번 진행할 텐데요. 여기 보이는 이게 수술 도구인데요. 어, 뼈를 자르는 기구예요. 어, 굉장히 좀 어, 괴기스럽거나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왔다 갔다 하는 진동으로 이제 뼈를 자르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막손 같은데 막 대면은 금방 자릴 것 같죠? 그래도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데. 어, 개념은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건 자르고 움직이는 건 진동에 같이 움직이는 건안 잘리는 개념으로서 뼈만 잘리고 그뼈 주변 조직이 있는 어, 연부조직들은 잘리지 않아서 수술할 때 이제 안전하게 어, 뼈를 절골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광대 수술할 때 절개는 입안과 귀앞을 하게 되는데 귀앞으로 뒤를 자르고 입안으로 앞을 자르게 돼 있습니다 어, 먼저 뒤를 한번 잘라볼게요 네, 해골 모형에서 어 광대 절골을 한번 해 봤는데요. 사실 제가 사람 실제 사람한테서 하는 광대술은 어 엄청 많이 했는데 어 해골 모형에서는 처음 해본 건데 훨씬 어렵습니다. <웃음> 어 여기 보면 이제 이 절골선이 앞부분과 어 뒷부분에서 이제 절골선이 보이고 앞하고 뒤를 전부 다 절골을 한 상태고요.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앞부분에 절골선이 이루어져 있고 뒷부분에 절골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절골만 된 상태고 거의 원래 위치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는 어, 어떻게 절골을 하느냐고 두 번째는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느냐인데 이옆 광대를 안쪽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이 뒷부분의 광대를 안으로 이렇게 밀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던 이 광대뼈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겹쳐 들어가는 만큼 실제로 옆 광대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앞 광대로 보면은 이것도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위치가 이제 움직인 후의 모양이 되겠고 그래서 옆 광대가 안으로 겹쳐 밀어넣고 45도 광대가 뒤쪽으로 밀려 들어간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광대가 작아진 효과를 보는과 동시에 어, 들어가는 방향이 뒤쪽, 위쪽으로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짐 현상을 최소화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해골 모형에서 광대축소술을 시연을 하면서 실제로 광대술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 외에도 광대술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